안녕하세요 써야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가 이제 화초를 야생화가게나 이제 허집에서 화초들을 사왔는데 이 화초들 중에서 몇가지를 좀 선정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항아리 뚜껑이랑 그리고 항아리에다 구멍을 내서 여기다 합식을 진행할거예요 어 이렇게 합식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화초를 고르는 방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식을 하는지 몇가지 팁을 한번 오늘은 공유해보고자 할게요. 일단은 오늘 사온 화초 이름들 한번 알아볼까요? 어, 노란색, 종양지. 종양지? 이거는 설란 천적. 설란 천적. 천적. 응, 구근식 물인가요 어. 이거는 레이시아. 레이시아? 어. 분홍색이랑 붉은색. 네, 붉은색이랑 어. 뭐 보라색 같은 그런 어. 색깔 있네요. 이 화초들을 이제 합식을 할때 지금 다심은건 아니잖아요. 어. 그 보통 같이 선, 심은 거 선정할 때몇 가지를 보고 선정해요. 어, 물 주는 시기가 똑같은가? 아, 물 주는 시기. 어, 그러면... 조금 잔잔하고 네. 생명력이 좀 강한가. 아, 그리고 색깔까지. 어, 색깔 색깔까지도 조합을 잘 이루어야 되니까. 음, 그러면 오늘 이 화초들 중에서 여기 합식하실 화초는 어떤 종류죠? 이거는. 이거는... 애는 레이시아하고 천주 산란은 네. 물 주는 시기가 좀한 시브리 한번 정도 그럼 바로 합시 진행해 볼게요 응. 아까 이 하추 예를 들면 뭐였죠? 점 양지 음. 뒤쪽은 해 있으니까 좀 피니까 이거 앞쪽으로서는 꽃핀 거 먼저 심어도 음. 응. 어?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항아리가 있으니까 그늘이 지니까, 그러면 어디가 앞을 할지, 그러니까 해, 해가 또또 드는 방향을 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거 일단 해, 해가 뜨면 이렇게 이런 거 금방 꽃이 키는데 네. 앞쪽은 이제 그늘지니까 조금 느끼니까 앞쪽 피는 거 먼저. 조명지만 심었는데도 풍성해가지고 화사해 보이네요. 그러면은 가운데에는 레이시아가 음. 들어가요? 아니면 선란이 아, 들어가요? 선란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잔잔하 음, 가격 궁금해 음. 하시는 구독자들도 음. 많은데. 이게 한팔 에 5,000원. 아, 한팔 에 5,000원. 이건 한팔 에 2,500원. 2,500원? 응. 그러면은 선란은 응. 5,000원 정도 뭐그 이상으로 응. 뭐 생각하시면 응. 될거 같고. 이거는 4,000원부터 2,500원까지 가격이 다양해 아, 그렇죠? 조명지 같은 경우는 노지에다 심어야지 풍성식력이 네. 이렇게 엄청 좋대. 그러면은 뭐 정원 있는 분들, 그렇지. 옥상 옥상이나 마당 옥상 응, 있으신 분들은 조명지, 응,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응. 이런 야생화도 잘키고서 그래. 응. 꽉 채워야죠. 아. 뿌리를 많이 채워야지. 뿌리 아무래도 뿌리가. 아, 뿌리가 더, 음. 더 크게 저장하니까. 여기 네, 사이사이 흙을 해야지 네, 조명지 포트가 몇 포트였죠? 거의? 11 포트? 35,000원 정도의 조명지 10 포트 선란 3 포트 이렇게 해서 분경이 완성이 되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항아리 뚜껑이랑 항아리 어, 구멍 내서 분경을 완성해 봤고요 여러분도 그, 만드실 때, 합식하실 때, 이제, 주의할 건세 가지. 자, 엄마, 첫 번째 뭐였죠? 아, 물주는 시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물주는 시기가 같은 화초들끼리 아하. 심으면은 어, 뭐, 어, 어떤 화초는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적게 먹을 위험이 없고요. 두 번째는 색상 꼭 맞춰서 심어주시고, 아하. 세 번째는 생명력이 강하고, 아하. 관심력도 좋은 그런 아하. 화초들 위주로. 이렇게 하해 주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영상 오늘 어, 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꽃사진이요. 어, 여러분들 어, 사진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소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